음... 오늘... 이번 주는... 제가 계획이... 어... 브이로그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편집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덜 걸리는... 것들도 있고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저도 체력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뭘 올릴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하루 있는 얘기나 하고 오늘 마무리 짓고 하나 올리고 끝내볼까 <웃음> 대충 때오는 어 브이로그가 되겠죠? 음 오늘 김옵시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뭐 다들 하기 싫은 일을 하시겠죠? 하기 싫더라고요, 요즘에. 뭐 끝날 때가 다 되기도 했고. 뭐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대충 뭐 목수 같은 뭐 인테리어 비슷한 뭐 그런 뭐 방음 공사 뭐 비슷한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뭐 프리랜서로 뭐 영상을 한다기에는 뭐 경력이 너무 짧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뭐 이건 재미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도 하고 오늘 스케일링을 받았거든요 스케일링을 받아서 지금 이빨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가 사람은 이죠 어, 이가 좀 비어 있는데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스케일링을, 잇몸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 예약은 했는데, 내일 피안 나면 안 하려고. 그것도 꽤 돈이 나가더라고요. 1회에 한 5만원? 어, 그래서, 음, 끝났고, 음, 운동을,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뭐 어깨 운동도 하고 그리고 조금 오늘 울적하더라고요.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울이란 녀석은 늘한 번씩 나를 때려서 기분이 나쁘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때리냐고. 시발. 어? <웃음> 오늘 다 좋았거든. 음, 오늘 어저께. 짜장면도 먹고싶어서 짜장면도 먹었고 그리고 오늘 잠깐 아 빨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빨래를 할 데가 없어서 빨래를 하러 코인 빨래방을 갔다 왔는데 어 거기서 세탁하고 건조할 때 추어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추어탕을 먹고 왔는데 어 건조기 말라서 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우울이 우울함이라는.. 배도 부르고 좋았는데 그때부터 우울함이란 녀석이 왜 찾아오는건지.. 왜이 새끼는 왜내 허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감정기복이 많은 편인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이면 지금 오후 에이 오후 11시 30 다시 가려야돼 11시 30분인데 요거 간단히 편집하겠지만 편집도 아니지 뭐나 그냥 올릴거야 이제 좀, 좀 쉬운것도 올리고 어려운것도 올리고 해야지 아우 저번에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 브이로그 일단 했으니까 저는 너무 무겁게 하려다가 <웃음> 무겁게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브이로그 하면 되지 뭐 편집도 안하고 말도 늘고 좋지 뭐 너무 때우나뭐 어때? 어뭐 아니 뭐이상하뭐 내리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가 됐네요 어... 머리라도 좀아뭐 이렇게 생긴 걸뭐 어떻게 하겠어 해서 오늘 잘들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제 벌써 주무신 분들도 있고 자실... 자실? 자실은 좀 이상한데 어. 이제 잠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쌩쌩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자고 내일 <웃음> 내일 또 찍어서 또지도 몰라. 막상 할게 없더라고 노래를 할까 뭐랄까 뜬금없이 노래하기도 그렇고 웃기잖아. 그래서 그냥 말이 인간의 가장 어... 제일 감정표현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언어로 전달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아 이것도 형님들 누님들 어... 누님들도 보나? <웃음> 형님들 누님들 우리 동생분들 잘 자고 내일 또 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